그동안 많은 분들이 요청해 주셨던 크림 디스코드 및 카카오톡 오픈채팅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자유로운 소통은 기본이며 많은 분들이 모르셨던 저의 실제 모습과 성격 등을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고인물분들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엘소드의 각종 정보 및 레이드 공략 채널이 있으며 유비 분들의 자유로운 질문 및 답변 채널이 있습니다 방송 중 디스코드 방에서 시청자 참여를 진행할 시 자유로운 참여가 가능하며 방송 중이 아닐 땐 편하게 노가리를 깔수 있는 채널도 있습니다 또 VR채 채널에선 저의 다양한 모습, 간단한 미니게임 등을 보고 같이 즐길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크림 디스코드만의 혜택인 전용 이모티콘이 출시되었습니다. 총 13개의 이모티콘과 13개의 스티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무슨 s t